내가 맨날 아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웃음> 그러니까 잘되시겠죠 <웃음> 하나부터 열까지 <여기까지> 챙기시니까 <웃음> 제가 왜그 얘기를 물어보냐면 그냥 무작정 잘 된다고 따라 하시면 네. 그 사람만이 놀아보든, 그건 단호치고 따라. 장사를 그때 처음 이제 경험해보니까 음. 나름대로 공부한다고도 했는데. 음.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2018년 4월달부터 했어요. 너무... 2년 조금 넘었어요. 어... 2년. 무작정 그냥 처음 장사하면서도 네. 바로 따라 하시는 거죠. 네. 대단하신데. <웃음> <웃음> 그 요리를 한 10년 했고요. 조리과 나왔어요. 네네네. 호텔하고 일반 집하고 한 10년 있다가 음. 그 다음에 영업 한 10년 하고 사람 상대하다가 지금 음. 좀 하고 영업은 어떤 영업은뭐 이제 뭐 골프 골프요? 네. 이게 백년 서서갈비가 네. 보니까 체인점이던데? 뭐 앞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음. 뭐 백년식당, 뭐 백년회관, 뭐 무슨 뭐 김간에 음. 뭐 서서갈비 이런 식으로 다다 음. 다 붙여서 그냥 음. 뒤에 서서갈비만 음. 붙여서 바꿔서 사용하는 거죠. 왜 사장님한테 체인점을 어떻게 따라했냐 이렇게 물어본 게 네. 제가 일요일에 수원 인계동에 가서 네. 한 바퀴 도는데 어디서 많이 본 컨셉이 있는 거예요? 네. <웃음> 어? 우리 컨셉이네?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가 그대로 따라했는데 문제는 키포인트들을 다 놓쳤더라고요 흉내만 낸 거예요? 네, 그냥 어줍지 않게 흉내만 낸 거예요 네. 밖에서는 이제 대충 봤는데, 이제 검색해보고 실질적인 디테일한 노하우는 다 놓쳤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가게가 잘 되면 은잘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캐치는 못하고 장사는 처음 하셨으니까. 네. 놓쳤을 거예요 100% 그런 디테일한 부분 처음에는 잘 됐어요 네. 뭐그한 2년 동안 계속 잘 네. 되어오다가 네. 뭐 이번에 이제 무한 리필집 많이 생겨나고 음. 주변에 다 무한 리필집으로 음. 바뀌더라고요 음. 그래서 매출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면서 크게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확 떨어져요 음. 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을 다른 브랜드들이 막 치고 들어와도 네.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가요 특히, 고기집. 한번 자리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 자리 잡아놓으면은, 꾸준히 가요. 뭔가 놓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음.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 입지가 안 좋은 건지. 음. 아니면 우리 주방에 뭐 문제가 있나. 베르베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그렇죠. 뭐 이상 요소들을 다 하나 그렇죠? 챙기는데, 아, 뭐 이렇게도 시도해보려고 음. 하고, 저렇게도 시도해보려고 하고, 또, 아, 이걸 뭐 적고 다른 걸 해야 되나. 음. 그리고 지금 거기도 말씀드렸지만, 배달 지금 하고 있어요. 음. 네. 네, 배달 안 했으면 벌써 문을 닫아야 되고 음. 배달하니까 배달이 또 매출이 3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음. 남는 건 없을걸요? 네 남는 게 없어요. 네. 네. 배달에서 남는 건 없을걸요? 배달 대행이 빠지고 음, 뭐 수수료 빠지고 못 빠지면 진짜 계산해보니까 원래 이 정도 매출이면 이 정도 수입이 내가 들어야 되는데 혹은 또 배달 매출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홀에서 매출을 더 올리는 게 아, 배달은 쉽구나. 그냥 얻어서 간다고 생각해야 되지 네. 배달로만 해서는 남는 게 없을걸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렇다고 뭐 남길 거다 남기고 이렇게 주면 은 그 경쟁에서는 떨어질 거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음.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돼서 음. 이제 가성비로 하거요 싸고 푸짐하고 음. 많이 주자. 그래서 그렇게 다가섰고또 음. 결국 이제 돌아보니까 많이는 팔았는데 남는 게 어, 뭐야 이거 밖에 안 되는 뭐 음. 이런. 요즘 유행하는 맥주집뭐 네. 땡땡맥주, 뭐뭐뭐뭐 맥주 뭐, 뭐, 뭐, 뭐, 뭐, 뭐, 막 찾는데 음. 제가 가봤어요. 네. 손님은 참 많은데. 가맹점주들, 실질적인 사장님들은 돈을 많이 못 벌겠구나. 어. 지금 막 핫하니까 어느 정도는 손님 있고 이러니까 남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핫한 게딱 떨어졌을 때는 바로 접어야 되는, 내가 느꼈을 때는. 남는 게 없거든. 결국에는 음. 죽겠다. 무한리필집도딱 음. 보니까 손님이 지금 제가 자주 돌아다니거든요. 음. 손이 님 빠진 게확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 또 광고도 좀 뜸한 음. 것 같고. 광고를 또 해도 안 돼요. 벌써 꺾여버리는 추세가. 한번 꺾이면 올라오기도 죠 왜냐? 사람들이, 맛볼 사람들은 벌써 다 맛을 봤고 네. 유행은 유행일 뿐이에요 근데 장사는 꾸준한 게 장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만들려고 저도 하는 거고 네. 근데 한때 아니면 딱 유행 이거는 말 그대로 유행일 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책임져야죠? 사장이 책임져야죠 사장이 선택했으니까 지금 뭐 보니까 뭐부안이들도 이제 좀 서서히 좀점으로 가는 것 같고요. 네. 또뭐 횟집도 뭐 요즘 싼 횟집들은 뭐 여기 네. 앞도좀 생긴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게또 이제 또 반짝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싼 횟집들 네. 유행한 지꽤 됐어요. 그 횟집이 잘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 대표님이 뭘 잘했냐면은 자리를 잘 잡았어요. 네. 어. 입지가 좋지 않으면은 안 내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제가 위치 따져봤어도 그렇고 그거 잘하신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가는 거야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다 녹여졌을 때 오래갈 수 있고 장사를 했을 때는 내가 받을 만큼 받으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성비가 좋은 거는 그만큼 퀄리티가 높은데 내가 받을 만큼 받고 장사를 할수 있어야지 나는 가성비라고 보거든요. 지금 하다 보니까 네. 너무 가성비로 보다 저가에다가. 그쵸. 그렇죠. 싼게 가성비가 아니에요. 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퀄리티. 네. 내가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걸 먹으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했을 때, 그게 맞아떨어졌을 때 가성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가게 사정도 살아남아야 될거 아니에요? 물론요. 팔면 팔수록 남는 게 없으면 할 이유가 없 고생만 하고 신경은 신경도 했어요. 네. 예. 한때 딱 유행할 때만 장사할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죠. 사람들은 사람이 많으면 현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저기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몰리네? 야, 저 가게는 뭐 어디 어디 있는데 매일 사람이 꽉꽉 차있어. 그것만 보거든요. 몰릴 때 몰리고 없을 때는 허고 그러더라고요. 바쁠 때더 바빠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유행했던 브랜드들 있죠? 네. 사람 확 몰려서 그런 걸 받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뽑잖아요. 없어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야 여기 사람 많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딱 보이는 것만.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순을 밟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핫하게 보였다가지금 네. 네. 이제 점점점 빠지다가 근데 정말 정직하게 받을 거 받고 제대로 해서 하는 핫한 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벌어요 받을 거 받으면서 뭐요번 사태 이런 것도 다 피해가요 그게 중요 그거를 이제 보는 지아가 있고 경험이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쉽지 않죠 이 연구만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 네. 해답을 찾을, 찾기가 어려워요 찾기가 힘들죠 경험이 네. 없으시니까 네. 그래서 지금 네. 장사가 잘될 때는 아, 그때 좀 권리금 받아서 빠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배짱만 숨기고 그랬죠 뭐, 어, 아, 나이 정도 금액 아니면 안 뺀다 그래서 계속 잘될거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떨어지다가 권리금도 같이 떨어지는 거야 아, 이 정도면은 좀 되지 않을까 해서 빨리 빼자 그랬는데 그게 또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뭐 당장이라도 그냥 빼고 싶은 마음 그 자리는 어때요? 좋은 자리예요 사진 보시지 아.. 입지가 별로 안 좋아요. 안 저, 메인 거. 상권에서 좀 떨어져 있나요? 그 역세권에 있는 상권하고요. 네. 저희는 조금 떨어져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은 골목 상권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아예 떨어져 있나요? 역세권에서? 한여기서한 5분, 10분.. 정도. 아예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애매하게 떨어져 있으면 은그 메인 상권이 있고, 메인 상권 옆으로 붙어있으면 힘들어요. 조금 애매한 상권이라고 음. 봐야죠. 옆으로 붙어있진 않죠. 바로 옆으로. 바로 좀 옆으로. 떨어져 있죠? 네네. 음, 그러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직접 봐야 돼요 제가. 상권도 직접 봐야 되고 처음이 진짜 중요해요. 처음에 자리를 잘 골라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냥 딱 봐도 아좀차좀 좀 다니고 음. 주차장 좀 있어야 될것 같고 음. 시야도 좀뭐 띄어야 될것 같고 뭐 이런 것만 이제 눈에 보다가 음. 또 자본금이 많으면 내가 가고 싶은 음. 자리 가는데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예 그나마 그중에도 좋다고 생각해서 음. 나름대로 뭐2년 동안 괜찮았었어요 음. 이거저거 다 빼고 순서 가져왔었거든요 음. 쭉 오다가 이제 떨어지죠. 그럼 자리는 괜찮다는 얘기인데 오는 사람이 어, 있으면은. 네, 그 가게 뒤쪽이 다 주택가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해서 음. 이제 역 쪽으로 가는 라인입니다. 음, 장사가 네. 되셨다면은 네. 나쁘지 않은 자리일 수 있어요. 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뭐 아이템도 어떤 아이템으로 음. 새롭게 해야 될지, 뭐 지금 권리금을 조금만 받고 나올지, 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음.